네, 여기 한선굴입니다. 한선동굴 3척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포에요. 폭포 동굴 폭포네요. 앞과 안에서도 있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뻥 뚫렸어요. 여기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은 아까 올라올 때 계곡에 있던 물들이 전부 다 여기서 나가는 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멋있네요 한선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 한선교 아, 어마어마합니다 지름이 100m 이상 될것 같아요 저 끝이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폭포가 있어요 폭포 한선폭포라고 할수 있나요? 완전히 소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 보세요. 수심이 깊을 것 같아. 그리고 저기 뻥 뚫렸어요. 한 선굴의 한 동굴의 폭포입니다. 동굴 내부를 한번 줌을 당겨볼게요. 이렇게 뻥 뚫렸어요. 이 동굴 내부에요 전부 다 물이에요. 물바다요물 바다. 환성굴은 완전히 물바다요 여기 봐봐요. 와 천정이 이렇게 높아요. 그리고 계곡물 보세요. 환성계곡이네요. 환성계곡. 동굴 속에 시끄러울 정도로 안 들릴 정도로 물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. 그냥 거의 폭포스에요 폭포수. 포포스. 오늘 동굴 폭포만 몇개 봤는데, 도대체 인 물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이 대속이어지네요. 저 위에서 나오는데요. 아, 보세요. 천정에서 물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. 여기 워낙 맑니다 와이 동굴 아닙니다 한천굴은 계곡만 보네요 계곡만 자 저기 청청이 돼 있어요 천장이 엄청 높습니다 소망계곡을 지나가서 좀 오니까 여기서 와 엄청나네 여기 물안 보세요 저 안으로 아 이렇게 뻥 뚫린 동굴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 나와요 아 엄청납니다 현장 위도 다 뻥뻥이 다, 다 뚫렸어요 이렇게 뚫렸어요 지금 저처럼 저 안에 볶아있다 시 아, 이렇게 뻥 뚫린 동굴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. 흘러요. 저쪽으로 이한선동굴의 제2폭포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, 폭포가 내, 내려오는 길이 는 거의 뭐 10m 넘을 듯 합니다. 아래까지 여깁니다. 저 아래까지 여깁입니다저 위에서 폭포가 내려와 가지고요. 이렇게 해서 밑에 해가지고 여기에, 뛰어집니다 엄청납니다